이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일단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음. 여기 이 부분이고 음. 삼각형 OAB랑 음. ABB에 공통된 성분이 성분 AB인데 그, 밑변이 같으면 높이도 직각으로 같잖아요. 왜냐면 하 이게 완전 이렇게 둥글게 되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있으니까. 음. 밑변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넓이가 같게 되어서. 음. 이렇게 부채꼴의넓이이부채꼴 세트한 부채꼴의 넓이만 구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설명을 잘해줬어요. 퍼펙트. 아주 좋아요. 음. 으흠, 그래서 밑변과 높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넓이에서는.